숨은 도인, 친절의 습관인 법인사무국매너함 김도정 교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김도정 교우입니다. 네, 오늘 먼저 성가 선곡이 종사의 찬성가인데요. 왜 종사의 찬송가를 했냐? 제가 종사위라서가 아니라 종사위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 될 거라는 약속은 못 해드리지만 되고 싶어서 선공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종사의 찬송가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전문 출신 고시를 볼때성과 시험에서 이 종사의 찬송가를 선공을 해서 전문 출신 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한번 예추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네, 2019년도 원기 104년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네, 좀 빠르지만 우리 교무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법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한해 중에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고쳐가고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공감하지 못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직업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에 종사를 하면서 작업환경상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불면증, 중금속 중독증 등의 질환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생활에서 널리 쓰고 있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가는 그런 습관들을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와 함께 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 제가 올해 진단한 저의 직업병을 <웃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설명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정권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무언가를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계층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행동을 무슨 무슨 충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을 노력충 재능이 넘치는 사람을 재능충이라고 하고요 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들을 망충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뭐 직업병 나오고 있죠 설명 벌써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사무국이라는 부서 자체가 민원을 많이 다누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약간 <웃음> 불안해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어, 이거 말안 했다가 나중에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간혹 받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범인상공에게 와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를 때 그냥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국장님께서 야 그거 설명 안 했어? 야 그거 큰일 나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모르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병을 진단해낸 것은 올 7월이었습니다 우리 교원님 7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대각기교절 아니고 법인절 훈련의 달네 정답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뭐 훈련의 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7월은 재산세 과세기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우리 교원님들 연말을 맞이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감 삼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세금이 나와서 관계기관하고 교당에게 이렇 전달을 해드리면 그냥 납부하시는 교우님들하고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내렸다고 전화오오는 전화 곳은 단한 번도 못 봤고요. 전부 다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올해는 세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한 데그 원인이 있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해마다 재산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런 보유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에 한 번은 수도권의 모 교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다들 뭐 예측하시듯이 아니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정말 차근차근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경님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수확보와 집값안정, 부동산 투기과열방지대책의 일환인 정보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 공시지가를의약 70%에 해당되는 이 과표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교무님께서, 아좀 빨리 좀 말해봐. <웃음> 그래가지고 저는, 네 교무님 빨리 말씀드릴게요. 문제 정부 들어서 세수 확보주 지가 반전, 부정산 투기 과발방 대책으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아따, 뭔 소리인지 우리 그냥 내라고 해. 알서 내게?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전문용으로 너무나 껄짝지근하게 대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차례 더 있다 보니까 아, 그날은 더 이상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더 이상 상담을 못 하겠어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정토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설명하면 어때? 그랬더니 정토가 너무 길어! <웃음> 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좀 길었구나. 그래서 저는 다음 날에는 이 습관을 좀 고쳐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설명을 좀 짧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마침 인제 전화가 또 걸려오고 시작을 하고 이번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교우님이셨습니다. 아 우리 교당에 세금이 엄청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교님 정책이 바뀌었대요. <웃음> 그러자 교훈님께서는 그뭔 소리요? 이게 왜바꿨는지 라고 하시고 더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의 숨겨졌던 본능이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네, 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수와 보안적감안정 부동산 투기과열방지대책으로 이렇게 자화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교훈님께서는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또 끊으셨습니다. 물론 속은 훈련했지만 교훈님께서 진정으로 납득을 하셨는지는 지금까지 비슷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훈편 44장의 뒤편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를 아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지혜, 온전하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나설 자리에 나서고 물러설 자리에는 물러설 줄 아느니라 저는 그냥 단지 제가 설명이 길고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된게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나 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설명이 길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것들을 고쳐서 설명을 길게 할 때와 설명을 간략하게 할 때를 연구를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진정으로 취사까지 옮겨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전 일원상 수행장에 보면 원망 부족하고 직업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양성하자는 것이며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에 바탕을 해서 저는 그 뒤로 설명을 길게 할 때와 설명을 짧게 할 때를 유문형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은 무슨 달일까요? 네, 12월은 명절대제가 있는 날이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날입니다. 저하고 상담을 해보신 교우님들도이 자리에 계신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번 종부세 기간에 또 상담을 하면서 유무장사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의를 못 하실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올한해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칠 습관은 유무념을 잡아서 혹은 새해의 목표와 다짐을 잡아서 고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우리 교수님들 지혜롭고 현명함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 드리기 위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날려보내면 받으시고 좋은 말로 할때 내시는 게 제일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한해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